지금 화부을 세안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사갖고 왔어요, 지금. 그래서 물을 마시고 지금 세안을 하고 나왔는데 여기가 물이 분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면세를 뜯어보는요 하겠습니다. 여행의 시작과 끝은 면세라고 할수 있겠죠? 소금한 것부터 먼저 뜯어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캐논 렌즈를 하나 샀습니다. 24mm 2.8 반 렌즈를 하나 샀어요. 제가 200T를 사면 쓰면서 이거를 영상용으로 쓰는데 이게 뒤에 이제 뭐라고 하지? 날리는 게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 지금 캐논 단렌즈를 하나 샀고요. 화장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일단은 음, 미샤에서 팩을 세 개를 스네일 미자 프리미엄 스네일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3개를 서비스로 넣어주셨네요. 자 제가 산 거는 미샤에산 거는 슈퍼스키니 라이너 제가 쓰는 딥브라운 요거 책상 3개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브러쉬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브러쉬를 2개를 샀습니다, 이번에. 이번에도 피카소 브러쉬를 두 개를 샀는데 아 이거는 2츠레이고요 이거는 2, 3, 9. 둘다 아이섀도우용 아이, 아이 섀도우용 브러쉬예요. 두 개. 아이섀도우용 브러쉬를 두 개를 샀고 그 다음에 아이미미두개 샀다. 아임미미. 아임미미 틴트 립 캐시미어. 두 가지 색상 샀습니다. 이거는 004번 스위트 드림하고 텐더 로즈두 가지 구매했어요. 립 슈가 카라멜 프레쉬. 이거 지금 이거 그냥 인터넷으로 사면 은 27,000원인데 연세에서 사면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개 샀습니다. 어? 초콜릿 포스쿨? 쉐이딩. 이거는 지금 한네 개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항상 제일 쓰는 제일 좋아하는 거. 거. 내가 제일 좋아하고 Creek c h i c 그리고, 바비 브라운 립스틱을 세 가지를 구매 i n j a n i Tinjani. Tinjani. Tinjani. t i n j a 이 i t i n 찬스 쓰라고 하실 때 치크팝 두개 했는데 그거 아안는데 두 가지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네 가지인데 그거 이제 오픈 영상도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네 가지. 그리고 아이섀도 팔레트를 두 개를 구매했는데 하나는 톰포드 톰포드 제품하고 하나는 바비브라운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 톰포드는 제가 발색이 정말 잘 되거든요. 근데 좀 비싸요. 영롱하지 않습니까? 이공사본 허니 허니문이거든요. 와우. 아, 진짜 예뻐 여러분. 그리고 바비 브라운 이게 음, 로즈 누드 에디션이에요. 색상이 너무 이뻐가지고, 구매했는데. 와우. 바베이 브라운 발색 진짜 잘 되죠? 정말 데일리한 색상의 색 조합입니다. Okay, 이렇 정도 구매를 화장품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가격이 나가는 제품이 하나가 남았어요. 짜자잔, 짠, 짠, 짠! 제가 조금 겨루고 바렸던 시계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그동안 시계를 뭐 가격이 나가봤자, 뭐 진짜 생일 때 선물 받았던 막 30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이 최고가였는데 요번에 태그오이어에서 면세로 구매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까레라처럼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나가는 제품의 라인은 아니지만 아쿠아 레이서를 구매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이쁘네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이제 면세에서 여자분들이 시계 구매하실 때 로즈몽하고 이렇게 알이 자꾸 좀 아기자기한 거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남성용으로 나온 시계, 그런 게좀제 취향,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저는 그런 게참 이쁘더라고요. 시계가. 딱. 그래서 이게 시계 여성용으로 사이즈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큰 판을 구매를 했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번에 과한 면세 지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발색이라든지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 있다면 영상으로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안녕. 면이